네 반갑습니다 무료채고코인 참사자입니다 어, 파이네트워크에 대한 오픈메인넷의 출시와 그 다음에 어, 지금 현재 정체되어 있는 KYC에 대한 어, 이슈가 상당히 좀 많습니다 어, 어저께 올라온 글을 좀 잠시 볼까요 한 모더가 올린 글인데 어, 최근에 브라우저 KYC를 눌러보거나 또는 파이 앱 프로필에서 어, KYC 시작하기 라고 하는 것이 있어서, 어, 요것을 눌러 봤을 때 슬롯을 얻으신 분도 많이 보인다. 그리고 1년 반 이상 통과가 안 되고 있던 이분도 며칠 전에 케와시를 일단 어, 수동적으로 체크를 해보니 다시 케와시를 제출하라고 떴고 통과까지도 되었다. 자, 또는 전번, 전화번호를 인정을 하니까 케와시 슬롯창이 떴다라고 하는 분도 계시고 전번 인증만 해놓으신 분 외에 또 페북 인증이랑 이메일 인증 같은 경우 문자인증도 이런 것도 같이 받아 두시는 것도 좋다 자 이렇게 했을 때 가끔 또슬로 창이 떴다라고 하는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어 일단 이런 일단 것도 한번 시도는 한번 해보십시오 저도 일단 해보긴 했는데 어 어저께 한1 0여분 동안 해봤지만 뜨진 않았어요 어쨌든 케어 c 에 대한 상당한 지금 정체가 되어 있는데 이런 글들조차 상당히 지금 좀 이슈가 되고도 있습니다. 자 여기는 그 중문전도사라고 그 파이네트워크에서 이제 공식 그 공지가 있기 전에 어, 가끔 좀그 정합성이 조금 있는 글들도 올라와서 좀 어, 보고는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여기 에 올라온 두 가지 좀 글을 좀 보죠. 어, 케와시와 관련된 부분인데 10월 20일 날 올라온 글. 이두 가지 기능에 주목을 해야 된다. 야, 최근에 이제 그 메인넷에 들어가 보면 체크리스트 항목이 좀좀 어, 그좀 약간 좀 디자인이 바뀌었죠. 그래서 지금 다섯 번째 항목에 초대장을 받으면 어 케와시 시작이라고 하는 영어 단어가 나타난다. 자이 시작이 표시가 되면 언제든지 브라우저로 이동해서 실명 인증 자료를 제출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또는 매일 이제 체을 주기가 와서 이제 버튼을 누르고 나서 메인넷 정보 버튼을 눌러서 직접 확인도 가능하게 된다. 자 다섯 번째 항목이 어, 시작이 없으면 아직 초대가 수락되지 않았음을 의미하므로 좀더 기다려야 된다. 라고 하는 거고 이거는 일반적인 내용입니다. 자두 번째 항목. 어, 추후에 개인정보 항목에 프로필에 들어가보면 실명인증 신청 버튼이 추가가 될 예정이다 자, 이 버튼이 예전에 어, 나타나기도 했는데 본 기능이 실명인증이 전면 개방되면 정식 출시될 예정이다 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네, 화면은 지금 제가 이제 그 이제 어 체고를 이제 하고 있는 그 pc 버전 화면인데 여튼, 여기 메뉴에 들어가서, 이제, 프로필 화면에 들어가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모바일로 보시면, 어, 인증 화면에 이제, 그 전화번호 인증, 페이북 인증, 이메일 인증, 뭐, 이런 것들이 세 가지로 나와 있을 거예요. 자, 여기에 추가적으로, 이제, 실명 인증이라고 하는 게 재활성화가 될것 같다. 출시될 예정이다. 라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관련된 이제, 추가적인 보충 설명. 자, 어, 2023년. 1월에 어, 천만명 정도가 실명인증이 일괄 통과가 될 수도 있다. 자, 그것이 당신이 될 수도 있다. 라고 하는 대자 모델인데 자, 실명인증을 통과한 이들이 이제 마이그레이션 과정에 돌입을 할 것이다. 2023년 1월부터 천만명이 기본적으로 모두 완료를 할수 있게 된다. 자, 그리고 2022년 5월 기준으로 3,500만명의 파이오니어들이 있다고 말을 했는데 어, 지금 그 이후로 이제 추가적으로 몇 명인지까지는 아직 추가적인 공지는 없었습니다 어, 12월 28일이 되면 어, 추가적인 새로운 인원에 대한 공지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데 대략 4천만 명 정도가 될 것으로 보여진다 자 그리고 1월 달에 아까 봤던 실명인증 기능이 다시 재활성화가 되고 다시 개선이 되면 이를 통해서 천만 명이 실명인증을 완료할 수 있게 된다 자 이렇게 되면 전체 인원의 4분의 1이 어, 4천만 명의 4분의 이 어, 완료가 되게 되고 오픈 진행률은 25% 정도가 된 셈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진행률이 90% 이상에 도달을 하게 되면 어, 열린 결말에 도달한다. 이게 해석상의 문제인데 오픈메인넷을 어, 일컫는게 아닌가 싶습니다. 자, 그리고 이것을 보면 현재 진행상황에 따라 다음 달에 개선 및 속도와 결합을 해서 지금 케와시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어, 개선을 하고 있다라고 이제 니클러스 박사가 언급한 것과 같이 케와시에 집중을 한 보다 업그레이드 된 버전이 이제 나오게 되면, 어, 이제 5, 6개월 정도면 누구나 기본적으로 실명 인증을 완료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 한달 전에 그트캐스트인가그 거기 인터뷰 상으로 보면 분기별, 니콜라스 박사가 언급한 게 분기별 어, 수백만 명의 케와시가 통과될 수가 있다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 3, 6, 9, 12 이렇게 기간으로 이 분기로 봤을 때각 기간별 500만 명씩이라 500만 명 정도로 얼추 이렇게 보게 되면 어, 내년도 2023년도 12월까지 2천만 명이 통과가 될 것인데 여기서 조금 더 어, 보충을 하게 되면 750만명까지 되게 되면 나머지 이제 전체 3천만명까지도 도달을 할 수가 있다 그래서 그렇게 보고 있는데 2023년 파이투데이 때 오픈메인넷에 오픈할 가능성은 여전히 존재한다 자 그리고 만약에 이것이 안된다 하더라도 2023년 12월이 되면 오픈메인넷은 반드시 완료가 될 수가 있다 라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또 돼야 되는데 일단 거기에다가 또 추가적으로 이런 멘트도 있습니다 자 오픈 메인넷이 이렇게 오픈이 된다 하더라도 어, 락업 잠금 있죠 이것은 내가 그때도 어, 그 이제 제가 그때도 얘기한 바가 있듯이 락업이 시작일로부터의 락업 기간이 아니라 오픈 메인넷이 이제 진행을 하고 나서부터의 사, 이제 기간입니다 락업 기간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80%의 유저들이. 3년 정도의 락업 비율을 설정을 했기 때문에 오픈메인넷을 오픈을 하고 나서 추가적으로 어 모두가 더 인내를 해야 하는 시기입니다 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일단 여기에 있는 이 정보대로 KYC가 일단 대대적으로 진행이 된다면 어 더할 없이 바랄 게 없을 것 같습니다 자 일단 요거는 참고사항으로만 예, 그냥 체크, 아 요런 정보가 있구나 라고 하는 정도로만 체크하시길 바랍니다 영상 시청 감사합니다